자, 이어서 물위생관리 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앞쪽에서 다룬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경 물위생관리 수자원 이용 형태가 앞쪽에서 봤듯이 우리 물이 강수입니다. 자, 강수, 그다음 지표수, 지하수, 하천수, 호소수, 해수.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 물 지구 위에 물 가운데 약 97%가 바닷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97%의 3%, 3% 중에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요. 이 3% 중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이용을 할수없 없다. 자 실제 사용 가능한 담수는 0.39%에 불과하다. 자 이행이 얘기,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1,277mm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해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자원 형태가 이런 형태구나. 그 다음 용수로 공급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시면 은 농업용수가 53%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뭐 유지용수로 19.4% 생활용수로 한 18.6% 공업용수로 한 9% 순위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도물 사용량이 일일 한 사람 335리터 정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주요 국가들 평균 사용량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전체 물 이용량 중에 자연 증발, 뭐 이런 차단 등으로, 자연적 손실이 한 42%, 바다 유실 32%, 실제 사용량은 한 26% 정도 된다. 물이 부족하다. 이 얘기고요. 수도 급수율은 98.5%. 하수도 보급률은 요 92.1% 공공하수 처리량이 1일 약1 9 8 6 0 1,000톤이다. 그러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986톤 하수 발생되는 공공하수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은이 공공하수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쭉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수질오염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가지고 수질오염 발생원을 도시하수 그 다음에 산업폐수 산업폐수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의 특색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 이뭐 식품 제조, 이런 우유라든지 식육, 가공, 양조장, 펄프, 제지 피용,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높은 폐수가 나오는 게 BOD하고요, SS. SS는 Suspended Solid 해서 부유, 부유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업폐수별로 특색이 있다. 특색이 있다. 그 다음 오염원을 크게 나눠가지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눴다다 그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배출되는 오염원이 뚜렷하게 어디서 배출된다 그러는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오염원을 쓰는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산업 폐수, 뭐 가정의 하수, 분뇨 및 축산 폐수, 뭐 발전소로부터는 냉각수 이런 것들 점오염원으로 뚜렷하게 나오고 비점오염원은 뭐 빗물, 오수라든지 농경지에서 나오는 토양 배수. 뭐, 이런 것들, 뭐 노면 청소했는 배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딱 발생원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구분을 했다, 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이 부분이 수질오염 배출원과 환경피해, 다시 말해서 오염물질별로 주로 어디에서 배출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음뭐 문제에 자주 나타납니다.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보고 기억 다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 보시는데 주로 중금속 카드뮴, 그 다음에 수원, 뭐 시안, 납, 구리, 그다음 PCB라고 그러는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해서 PCB, 불소, 크롬, 그다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그다음에 부유물질 서스펜드 디소리드 SS, 그다음 페널. 자 이렇게 오염 물질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것들이 조금 대표적으로 문제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오염 물질들이다. 그러면 어떠한 피해를 우리 인간에게 주느냐? 자 한번 봅시다. 카드뮴 대표적인 문제를 일으켰는 부분이 자 이게 일본에서 나온 그 카드뮴 오염에 의한 인체에 해가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 말로 이따이 이따이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야 아야 아프다. 자,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온 전신이 아픈 것같아자 어디에 이 카드뮴이요? 자뭐3대 증상으로 보시면은 뭐폐 기종, 신장 장애, 단백뇨 이렇게고요 골다공증에 그다음에 신장, 위장, 간장에 장애 유발을 했다. 카드뮴하고요, 우리 몸 속에 칼슘하고가 성질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게 카드뮴이 자리 차지하고, 뭐 신장에, 그 다음에 뼈 속에, 뭐 위장, 간장, 뭐 이런 데서 이제 아야아야 아야 아프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 전신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따이, 이따이 뼈, 자 하드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거 하고, 또 대표적인. 에 일본에서 나온 병인데 이 수원 중독에 의한 이탈 아니 미나마타 변이 병이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미나마타 그러면은 일본 미나마타 현에서 수원에 의해 가지고 바다 해 바다가 오염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닷물 속에 사는 그 해산물들이 수원에 오염되고. 있는 걸 사람이 또 섭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원 중독에 걸립니다. 수원 중독이 중추 신경, 말초 신경 마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 언어 보행 장애까지 나타납니다. 자, 카더늄 뮤이따위이따 병, 수원 중독은 미나맛다미나았다 병.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시안입니다. 자, 이건 주로 어디에서 어, 코코스 공장이나 피혁 제품 이쪽에서 주로 배, 폐수로 배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청산염 중독 다시 말해 호흡 중추 마비를 시켜버리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다음 낙 주로 페인터, 인쇄소, 알료, 뭐 의약품 제조 이런 쪽에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납 중독에 있어서 빈혈, 복통, 구토, 뭐 적혈구 감소, 뭐 뼈에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납 중독. 그다음 구리, 구리 금속 도금, 카드뮴, 뭐 제조 이런 기업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장염을 일으키고, 녹색 굴, 설사유발, 빈혈, 이와 같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PCB라고 그러는, 자, 이게, 일본에서 또 터진 내용인데, 간에 미유증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였나 하면은, PCB가, 오염되어 들어가서 이거 애들 먹는 분유, 우유 이쪽에 아마 오염이 돼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자, PCB를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은요. 이게 난연성 물질 PCB 지금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전기 그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냉매, 열매 이런 매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만약에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애 일으키고 자 PCB 간 염이 유증이라고 그러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 PCB가 일으킨 환경 피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불소 불소 살충제나 인산 비료 유리 제조 이런 쪽에 배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소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충치가 발생이 되는데 또 너무 많으면은 반상치라고 해가지고 이가 상합니다. 그래서 많아도 적어도 문제를 일으킨다. 불소. 그다음 크롬. 보금공장이나 피역 제품이나 염료 만드는 쪽에 나오는데 특히 크롬이 육과 크롬으로 있다면 굉장히 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폐암을 일으킨다든지 피부염증괴양 그 다음 비중격천공 코 속에 코 속에 이 안쪽에 우리가 있는 이 뼈가 이게 천공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크롬에 의해가지고 피해가 나타나는 예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BOD 그러는 것은 주로 식품, 주정, 피역, 도살장, 펄프, 낭농업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자 환경피해는 BOD 값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오염되어 있다. 주로 유기물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용존산소결핍을 일으키고 그러면 당연히 혐기성 분해가 진행되고 황화수소라든지 메탄 등 악취 발생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 마찬가지로 탁도나 색도가다 악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놀이 나오는데 석유정제 코코스 제조 약품이나 화학공장에서 배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 페놀이 페놀 자체 페놀 함류 폐수에 염소 소독을 실시해버리면 크로로페놀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크로로페놀은요, 악취가 아주 지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일으켰을 때 발생됐습니다. 페놀이 양이 많으니까, 아 이거 염소 투입량을 과량으로 넣어버리고 나니까 크로로페놀이 만들어졌어. 수도물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 야단 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염소 소독 하지 말고, 다른 소독 방법을 쓰자. 자, 그게 나타나는 게 무슨 방법일까?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수질 오염 지표의 수소이온 농도. 이거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자, 수소이온 농도. 그 다음에 용존산소 아까 얘기했습니다 물 속에 녹아져 있는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을 자, D.O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Dissolved Oxygen 자 용존산소를 증가시키려면 어떤 조건을 주면 용존산소량을 높일 수가 있을까 온도를 낮춰줍니다 유기물 비오디 양을 감소시켜 줍니다. 염소 이온 농도도 낮춰 줍니다. 자 수압도 낮춰 줍니다. 어? 자 유량은 높여 줍니다. 유량이 유속 높여줄 때, 난류 많이 일으킬 때. 그다음 기압 산소 분압 높을 때. 산소가 잘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산소를 풍부하게 좀 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체가 물에 녹아들어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좀 녹일 수가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BOD 한번 봅시다. 자, BOD는 Biological, Bio, Biochemical, 생물 화학적 생물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약자 자 유기물이 물 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이요. 자 호기성 미생물의 이해 가지고 산화 분해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을 BOD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OD 5 20도 C에서 5일간 배양해서 얻은 BOD 값. 자, BOD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겁니다. 자, BOD 값 실험하기 전에 물 속에 들어있는 디솔브드 아시전 용존 산소량을 값을 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도씨에 5일간 인큐베이터 속에서 배양을 했을 때그물 속에 남아있는 산소량 DO 값을 구합니다. 그값 차이가 전후 값 차이가 BOD 값이 됩니다. 그러면 BOD를 구하려면은 무슨 실험을 해야 된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구하는 DO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BOD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탄소화물이 산화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으로 약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요. 그런데 20일 기다리질 못하잖아. 그래서 5일 정도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한 20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2단계는 1단계가 끝나고 나서 약한 8일째부터 시작돼가지고 2단계 질소화합물을 포함한 다시 말하면 질소화합물이라는 것은 아미노산 단백질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2단계 분해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완료될락 하면은 한 100일 정도 걸립니다. 100일 동안 실험할까? 못 하지. 그래서 한 20일 정도에 BOD 값을 얻으면은 1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2단계가 시작되어가지고, 한 8일째부터 시작되었는 BOD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BOD 1단계, 2단계의 값이 있다.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유기성 오염이 심한 하천일수록 BOD 값은 높다. 당연하지, 그거는. 그죠? 그 다음, BOD가 너무 높으면 혐기성 분해로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생성되어 악취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BOD 값을 구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BOD 중 20도시의 5일간 BOD 값만을 자 이렇게 실험해서 구해서 선다. 자, BOD 병이 좌측에 보입니다. 병, 뚜껑, 마개 밑에 여기 보시면은 각이 져 있지 않고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병이 특징이 이겁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요. 공기, 공기를, 마개를 뚜껑을 닫을 때, 닫을 때,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녹아들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OD 값을 계산을 하는 거는 실험을 하는 거는 이 BOD 폐수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산소량을 구할 때 마개를 닫을 때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저, 저, 이런, 저, 공기가 녹아들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 똑같은 뭐 어떤 유리병이네요.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화학적 산소료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해서 COD입니다. 자, 이 COD는 화학적 산화제로서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농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주로 COD 산화제 종류는 농도 반응 온도 반응 시간 뭐산 첨가량 등에 있어 변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중크롬산 칼륨 또는 과망간산 칼륨 용법을 쓰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과망간산 카륨만 좀 쓰도록 하자. 유럽 지역에서는 중크롬산 크롬을 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정확한 값은 중크롬산 크롬이 보여줍니다. 그데 문제는 이 중크롬산 크롬에 이 크롬이 육각크롬입니다. 육각크롬이에요. 과망간산 카륨은 육과 크롬만큼의 어떤 독성을 띠는 그런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정한 값은 이중크롬산 카륨으로 구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과망가산 카륨만 쓰더라도 어? 큰 문제점 없이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시간은요 보시면은. 에, COD법이 단시간,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소요. 빠르면은, 에, 뭐, 한 시간 이내에 자료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COD 실험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BOD 실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SS 실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실험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자 여기에 BOD COD TOC 총 토탈 오게닉 카본 약자입니다 자 COD 여기에 뭔가 미스가 있네? BOD, 망간이 아니고, 뭐, COD, 망간이겠지? 자, 망간을, COD, 여기에 붙여. 망간을 이용했는 경우가 있고, 중크론상 카륨을 이용했는 경우가 두 가지 COD 방법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망간 이용했는 방법. 이걸 지우시고, 이쪽으로 옮기세요. 자, 그 다음, 부유물질, 질소산화물, 대장균군, 그다음 페놀, 노멀, 핵산, 추출물질, PCB 앞쪽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설명이 됐고, 그다음 수질오염에서 수질오염 현상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기 속에서도 자정작용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 다음, 오염된 상류로부터 자정작용이 끝날 때 나타나는 미생물의 형태, 그러면서, 자, 오염된 상태에서 박테리아 세균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면은 이제 원생동물 프로토조아거나 원생동물이 나타나고요. 자정작용이 끝나고 나면은 고등동물의 로티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정작용이 자 이렇게 진행되면은 로티퍼가 나타난다면은 아 이게 상당히 자정, 자정작용이 끝나 있는. 양호한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지표생물입니다 그 다음 부영양화 그러는 현상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자 부영양화 방지를 하려면 질소하고 인자 이런 것들의 영양염류 방지를 유입 방지를 해주면 좋다 그런데 이거 방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질소인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그다음 농작물 비료 주는 비료주 성분이야. 그죠? 그런 것들 다 이제 실려가 들어오는데. 네? 비점 오염에서 오염원에서 들어오는데. 그거 방지한다는 건그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골머리 앓고 있잖아. 자, 조류 플랭크톤 제거를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뭐 활성탄이나 황토 살표, 살포, 살포를 해 가지고 제거를 좀 하자. 아니면은 약품 살포를 좀 해서 제거하자. 약품 살포 가능하다면은 에, 황산동, 아까 얘기했지요. 그죠? 자, 조류 번식 억제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뭐잎기 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면 황산구리 조금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런 거안 핍니다. 그 염소, 염화구리, 여러 가지. 그 다음, 인을 사용하는 합성 세제가 있습니다. 이걸 주로 연성 세제라고 해가지고, 라스 그러면서, 옛날에는 경성 세제라고 해가지고, 알킬 벤젠슬 포네이터 AAS, 알킬 ABS. 그러니까, 물에서 분해가 그래도 좀 쉽게 될수 있는 세제를 쓰자, 이렇게 했 여기에 인이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으면 세제 역할을 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세제 사용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 좋겠다 좋겠다. 그 다음에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역에 적갈색 색소를 띤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도하게 번식돼 나타납니다. 이 원인 또 질소인 영양염류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미생물 성장 곡선이 나오는데 자, 이 곡선 단계가 여러분 처음 유도기 해서 그다음 대수 성장기.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처음에 서서히 미생물 성장하다 갑자기 확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단계가 대수기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쓰기가 정체기, 정지기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멸기로 갑니다. 자, 이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네 단계 중에, 자, 대수기가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로 미생물의 최대 번식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소, 성장 단계에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사멸기에 들어가면, 어, 내생성장단계로, 이때 쓰러지가 침강성이 가장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밑에 이제 침강이 돼야 돼요. 안, 침강 안 되면은, 그걸 침강시켜야 돼요. 침전제, 침강제 이용했어라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앞쪽에 얘기했던 농축계수. 수중의 독성물질 농도 분해 물속에 사는 생물중의 독성물질 농도 자 농축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 저수지의 성층 이렇게 몇개 층으로 되어 있다 그 층이 표층수, 수온약층, 심수층 그 다음에 침전물층을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층이 이 층이 나중에 전도현상 턴오버현상으로 봄가을에 확 뒤집어집니다 자, 뒤집어질 때 이때 각 층이 뒤집어지니까 굉장히 혼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내분비계 장애 물질, 그 다음에 산업 폐수의 에, 처리 방법이 물리적 처리, 뭐 화학적 처리,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자 이런 처리를 거쳐 가지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방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급수 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으니까. 자 한번 보시고 수도열이라고 그러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워러피버라고 해가지고 이게 독일에서 1926년에 한오버시에서 발생했는데요 장티부스 환자가 한 2500명 발생하기 전 단계에요 이한 10배 정도 되는 발열 설사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장티부스와는 관계없이 그냥 대장균이나 잡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발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이 현상을 수도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수도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며한 문제들이 가끔씩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질이 수원에 따라서 천수, 지표수, 지하수, 복류수, 뭐 해수, 그다음 물의 자격, 자정작용, 그다음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 기준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도록 하고 완속사여과, 급속사여과. 그다음 염소 소독 하는 것, 염소 소독 하는 것, 어, 조류 제거, 물 소독, 염소 소독법. 자, 염소 소독 아까 얘기했죠. 여기 최저점이 도달하고 그 이상에 그 이상에 염소를 주입을 해야 된다. 자, 염소 주입을 했고 염소 소독이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하폐수, 하폐수의 스토크 법칙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스토크 법칙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수, 폐수, 호기적, 혐기적 처리 과정, 호기적, 혐기적 처리 과정, 뭐 보도, 정수, 처리. 자, 이렇게 해서 물과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자, 많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자, 이 문제 정도를 좀 보고. 네, 휴식 합시다.